오, 내라미보다 크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 드라마 출발한다. <람> 아빠 봐봐. 불을못 봐? 아べてた새로 아 볼살이에요 아 볼살이에요? <웃음> 바닥인줄 알았어 이거 렇게 하면 내가 을인것같아 물질 않고 입술로만 <웃음> 받아요 한번 줘봐요 라마 이가줘엄마안 물어요 줘봐 이봐. 입술로만 한 돼, 빨리 줘 봐. 줘 빨리. 줘. 아빠가 줄게. 엄마 나도 줘. 응. 나도 줘 봐. 숟가락도하나줘 봐. 죽겠어 나. 겁쟁아. 내한테말 엄청 많이 시켰어오이 새끼 씨핥어 응. <웃음>